이거 어떻게 깨줘야 되는 저만은 거야? 저만은 정수를 그냥 흥거처럼 깨면 돼. 오른손은 휘둘러. 아 살아나야 돼. 소행어 오장아. 어 오장아, 아, 오장아 살아 소행어. 아, 어 오장이는? 아 오장이는? 어. 오장아 오장아. 어. 아 어떻게? 아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는데 오장이는 어떻게 된 거야? 우장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아 우장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그런가봐 아... <웃음> 안되나본데 아니 이게 방법이 없어?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못 돌아올 수도...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셨잖아 그더 그 두면 영원히 인형이 될 수도 있었다고 너그 얘기 다른 애들한테 했어? 아 아... 야 얘들아 코랭이가 살아나서 다행이긴 한데 산타님 집에 함부로 들어간 건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게다가 근데 그게 아니었으면 이 냥이는 외부인이잖아 아, 맞아, 코랭이라도 외부인이잖아. 다시 돌아왔으면 된 거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응. 너 지금 아... 친구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아니 아, 외부인을 산타님 집안에 어떻게 감히 들일 수가 있지? <웃음> 맞아 나는 그것부터 우선 이해가 안가 우장이 어떻게 살려야 되지? 어? 우장아, 우장이 성격 정수로 낭비했을 리도 없는데 왜인용이된 거지? 거봐, 이거 혹시 공장에서 일을 안 하면 정수를 못 받는 거야? 아니, 사는 아, 건안 받는 건데. 맞아.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너네가 어떻게 알아? 너네는 다 공장에서 일하고 우장이만 일안 했잖아. 반타님은 공정하신 분이라 그러실 리가 없어. 개쁘시네. 그래. 아마 무장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새로오실 산타님이 아시지 않을까? 산타님을 기다려야 할것 같아. 맞아. 아니 근데 애들어. 차기 산타님이 오기는 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오시잖아. 니네 접수부뭐 아는 거 없어? 아이 그 차기 산타님은 27일에 임명되실 거라고 연락은 받았어. 27일? 내일모레네. 어, 어. 근데 차기 산타님이 오면 뭐가 달라져? 지금 산타님이 와도 계속 목숨줄을 잡혀 살아야 되잖아. 그래. 아니 목숨은 맞아. 저당 잡히다니. 정수는 맞아. 산타님이 우리에게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주시는 거야. 말을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 얘들아 너네 정체가 뭔지 아니? 어? 무슨 어? 정체 너네 정체는 뭔데? 말이야 별무리 요정이야. 별무리 요정들의 서식지, 구름 없는 날밤, 툰드라의 드물게 보이는 높은 언덕지 위에 자리한 전나무숲 꼭대기를 뒤져보라. 전나무 잎사귀 끝에 물방울처럼 매달려 반짝거리는 별무리 요정들을 볼수 있다. 이게 너네 정체야. 팽이 너 뭔가 아는 거 있지? 아 우리 정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그냥 뭐, 사돈이면 되는 거야. 상관이 왜 없어? 너네 너네가 원래 살던 곳이 있다고 여기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고. 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아유. 알아? 알지 왜 몰라? 이게 야, 써 있다니까. 야, 그렇게 말하지 마. 정수 그리고... 제작 프로세스도 야. 있어. 트리에서 아, 별의 난이야. 정수를 만들어내는 거야. 야, 네가 외부인이어도 어? 좋은 애라는 거는 알지만 산타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건 용납 못해. 이거나 읽어보시라니까? 아니, 야. 어? 너야말로 너무 산타... 산타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야, 맹목적? 너야말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맘대로 지껄이는 거잖아. 아니, 우리는 지금 저 정수 때문에 코랭이도 잃을 뻔했고 우장이도 잃었어.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산타를 믿어? 산타님을 아니면 누굴 믿을 건데? 누군지도 모르는 저 인간을? 야, 너 네가 가져간 거 내놔봐. 그거 설록이 줘봐. 그게 뭔데? 책, 산타 마을을 책, 떠난다면 네가 요정으로서의 의미도 잃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맞아. 왜 의미가 없어 산타를 동경하지 말고 니가 산타처럼 살면 되잖아 어? 그래. 뭔 소리 하지마 산타님을 도우면서 여기서 일하는 건 우리 요정들의 의무이자 책임이야 맞아 근데 어쩌면 이곳에서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는 곳일 수도 있어 야 그럼 너네는 지금까지 여기서 살아온 삶이 하나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산타 마을에서의 삶이 의미가 없는 거면 우리 요정들의 존재 의미도 다 사라지는 거 아니고? 결국 마을을 나가겠다고 하는 건 너네 스스로 나고자가 되겠다는 말밖에 안 돼. 쓸데없는 말 그만해. <웃음> 너네 산타가 너네 업무 평가일지 써놓은 거 알고 있었어? 그게, 그게 뭐야? <웃음> 자 이거 소금이 이거 장이가 읽어줘. 내가? 응. 소금이 업무 능력 창의성은 좋으나 너무 산만하며 고장을 많이 냄, 평가 의견 음. 뜬구름 잡는 소리를 자주 함 입만 다으면 귀여운데 찢? 근데 틀린 소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장... 좀 기분이 묘하게 나쁘네. 장이 아니, 맞는 말이긴 하지. 맞는 업무 아닌가? 능력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나 잡 생각이 많아 보임. 맞는 말이네, 음, 정확하게 평가 의견. 보셨네. 지각이 잦으며 허튼 소리를 자주 함. 주의 필요? 아, 아야 음... 이것도 읽어봐. 소리를... 이것도 읽어줘봐. 이거? 어. 설록이 별조각을 더 챙겨주니 인정받는 줄 알고 좋아함? 업무 능력 꼼꼼하며 처리 속도가 빠름. 요정만 아니었음 산 타일도 잘했을 듯. 평가 의견 말투가 딱딱하나 나를 꽤 신용함. 이라고 했고 음... 팽이 요정치고 일머리가 좋으며 잔무도 마다 않고 자람 평가 의견 뭘 시켜도 대부분 해내며 충성심이 강함 다 맞는 말이네 칭찬까지 써주셨구만 그게 뭐가 칭찬이야 요정치고 일을 잘한다잖아 당연히 칭찬이지 에휴... 뭐 일을 잘하긴 하지 팽이가 자 그래. 이것도 읽어줘 빼용이 맡은 일을 군말 없이 하나 잔실수가 많음 체력이 약하며 예민함 요정은 이래서 안돼 코랭이 일머 일을 하는 것 같으나 영 진전이 없음 일머리 없고 게으르고 멍청함 쓸모 없음 아 이거 말 너무 심하게 써온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래 코랭이가 공정하다면 공정하다면서 전혀 공정하지가 않잖아. 근데... 아니 정수에 관해선 공정한 게 맞는 거 같은데? 맞아. 별조각만 야, 차등이 음. 있는 것 뿐이지 별조각은 맞아. 그리고 우리 일 능력에 따라서 성과급여제로 받는 거야 맞아. 내가 일을 잘했으니까 많이 받은 거고 그러고 너 가져간 거 빨리 줘봐 이거? 어 자, 아, 어? 아. 장이야 니가 가져간 김에 니가 읽어줘 내가? 응 아니, 거기 내가 주은 거야 그게 뭔데? 니가 이거... 어... 왜안 읽어? 너가 없네. 읽어봐. 아니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왜 그거를 슬슬 피하면서 안 읽으려고 하는 거야? 너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 어려운 거 어려운 책이잖아. 아니야? 그래. 사실은 뭔 내용이 있을지 알고 있는 거 말이야. 아니냐고. 읽어봐! 오늘 갑자기 설로기가 산타는 어떻게 되는 아, 거냐고 물어봤다. 아, 원래 욕심이 많은 줄은 알았는데 갑자기 주제넘은 아, 질문을 솔로가, 해서 솔로가. 놀랐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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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분간은 그 좋은 꿈 실컷 꾸라고 가만 놔둬야겠다. 이게 산타님 집에서 가져온 거라고? 그래. 네가 쓴건 아니고? 아니지. 거 글씨체를 잘 봐봐. 산타님 글씨체는 너희가 더잘 알걸? 네 글씨체는 우리가 모르니까 똑같이 따라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응? 나는 또 글씨를 똑같이 따라 쓰는 능력은 없지. 산타님이 설로이한테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어 차기 산타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했던 건 너도 나랑 같이 들었잖아 그래 그래 그럼 이것도 봐봐 그리고 너희가 여기서 화폐로 쓰는 별조각이랑 별의 정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적혀있었어 그 안에 정수? 그래 그리고 그 안에 정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별의 너희가... 정수 제작 프로세스 트리에서 별의 정수를 추출한다. 별의 정수는 희석하여 병에 밀봉한다. 정수를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를 모아 별 모양으로 재가공한다. 재가공한 찌꺼기를 별조각이라고 부르고 산타 마을의 화폐로 사용한다. <웃음> 이게 찌꺼기. 진짜라고? 그래, 이게... 어, 산타 가이드도 있어 내가 아까 읽어줬던 게 그거야 너희가 원래 별무리 요정인데 근데 너희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전남우습에서 너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다 가둬놓고 별조각이랑 별의 정수 주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라고 가둬놓은 게 아니지 밖으로 못 나가잖아 하는 일을... 아니 밖이라는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린 몰랐잖아 근데 그걸 맞다. 왜 몰랐겠어 원래 태어나는 곳이 거긴데 그럼 근데... 그거를 누가 잊어버리게 만든 건데? 근데 양이가한 말을 들어보면 산타가 따로 정수를 생산하고 있던 거네. 그치. 내가 연구했던 이론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긴 해. 그 정수를 떨어뜨린 근데... 거. 근데 산타님이 정수가 필요 없지 않나? 그럼 우리한테 정수를 더줄수 있던 건데 그렇게 안 하는 거네?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야 너네 산타니안 계시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맞아 산타님은 여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셨는데 그 은혜는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감히 소름돋는다고 말을 할수 있어? 너 펜이가 어, 읽은 거 들었어? 뭘 들어? 너 차기 산타 된다는 이야기 산타한테 너 속은 거야 산타가 너 비웃는 이야기를 써놨다고 네가 하는 말은 절대로 하나도 난 믿을 수 없어 믿든지 말든지 넌 속은 게 맞아 아니... 너가 거짓말 치는 거면 어떡해 거짓말 치는 게 아닌지 맞는지 들어가 보면 알겠지 같이 들어가서 보든지 아니, 내가 원한 건내 삶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지. 요정의 책임을 다한 대가로 받는 보상이 아니야. 게다가 내 목숨을 걸고? 아, 이건 아닌 거 아니야? 그래. 그, 만약에 아까 팽이가 한 말대로 새 산타가 온다고 쳐. 근데 새 산타가 와도 이 상황이 안 바뀌면? 우리 계속 산타님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새로운 산타님이 오시면 우리 권리를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 만약 새로운 센터가 그걸 거절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핫심에서 전략을 세워야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아니 산타랑 협상을 할 바에요 그냥 여기 나가고 말지 여기 나가서 어떻게 될지 누가 보장해 차라리 산타님을 설득하는 게더 확률이 높아 근데 여기 있다가 너또 아까처럼 그렇게 됐다가 인형으로 아예 그냥 인형이 아예 돼버리면? 새로 오신 산타님은 같은 산타님이 아니시잖아 분명 다르실걸? 더 어쨌든. 악독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만 그런 가능성은 그런 반반인걸 그 반반의 가능성에 생명을 걸 거야? 하지만 저걸 깬다고 우리가 살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거를 깬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니잖아 한번 해보자 새로 오신 산타님이 알게 되시면 큰일 나지 않을까? 아직 안 왔잖아. 게다가 그리고 나는 외부인이니까 그럼 내가 하고 내가 뒤집어쓰고 나가면 되겠네. 너희는 아무것도 나는, 할 필요 없어. 나는 더 이상 나를 망가뜨리면서 이렇게까지 노동의 대가와 산타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어쩌면 어쩌면 산타님에게 이용당한 도구에 불과할지도 몰라 야 뭐? 듣다보니 좀 이상하다 산타님이 무슨 칼 들고 우리를 협박하기라도 했니? 오히려 우리가 일하고 잘곳 그리고 먹을 곳을 제공해주신 건 산타님이야 그거. 그건... 너를 납치해온 거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지 니가 어떻게 알아? 기억하는 게 있나 봐? 기억은 아니 팽이가 말한 건 우리가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 필요한 거잖아 그래 야 근데 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좋은걸? 그래 팽이한테 너무 다그치지 말고 너네도 좀 이상해 너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 어? 보살펴 주신 산타님 은혜는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야? 야, 그래 보살펴 게 아니라니까 너희를 잡아본 거라니까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항상 친절하시기만 하겠냐 그리고 지금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산타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불쾌해 너네랑 산타를 왜 존경해야 하는데? 아 됐고 너네랑 더 얘기하기 싫으니까 나는 갈 거야 야너 가기 전에 어, 이거나 살려가. 받아가 야 살려? 이거나 살려가. 받아가라고 아이 어디가 야! 야 너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야! 이거 받아가라고! <웃음> 뭐야? 네가 나가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데, 만약에 네가 목숨을 덜미잡혀서 별의 정수를 못 구하게 될 때, 그때 쓰도록 해. 그때 네가 나가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하고. 너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아, 새로운 미안. 산타님이 아, 오시면 한번 대화를 나눠보자 그분은 좀 다르시겠지 그리고 사람은 양면성이라는 게 있어 성과 악이라는 건 항상 대립하는 거야 내게 싫어? 물고기 인형을 선물해주신 산타님의 마음이 가짜라고 생각되진 않아 어쩌면 지워진 건이가 부담스러웠거나 그 자리가 산타님이 나쁜 마음을 품게 만든 걸 수도 있어 우리가 잘하면 새로운 산타님은 착하실지도 모르잖아 너희 정말 우릴 두고 나갈 거야? 지금 우리 상황을 봐 선과악의 대리? 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너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나도 갈래 양이 너는 우리 집에 오지 마 길바닥에서 자든 어디서 자든 네 마음대로 해 싫어! 문 부수고 들어갈 거야! 채! 아, 아... 진짜 이게... 아... 팽이... 아... 아니 진짜.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말이 안 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싶진 않아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미안해... 너희 여기 잠깐만 있어볼래? 코레나. 코레나 어디 가는데 너? 나.. 나 이런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너무.. 힘들어 집에 갈 거야? 응 그래 너 집에 가서 쉬어 그럼 어.. 나도.. 어, 아니 근데 정수 진짜 많은데? 이거면 이거보다 훨씬 해야겠다. 더 있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 너희 여기 셋이 가만히 있어 나 잠깐.. 팽이한테 갔다 올게 이거는 어, 여기 어디? 행이는 분명히 밖에서 왔고, 자기가 산타가, 어? 산타가 자기를 데려왔다는 걸 기억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내가 애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애들 앞에서 안한 건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면 끄집어 낼수 밖에 없지. 너 뭐야? 응? 난 양이지, 뭐야? 너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했잖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문 부수고 들어오겠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나가고. 일기장 내가 다 세벼봤어 너 산타가 너 데리고 온거 기억하고 있잖아 난 내가 좋아서 산타님이랑 같이 여기에 온 거야 그러니까 산타님이 언제 내게 문고기 온 거냐고. 인형을 선물해 주신 거라고 내가 태어난 곳에서 왔지? 태어난 곳이 어딘데? 별무리 요정들이 태어나는 곳 그래 근데 너는 네가 선택해서 왔다고 하지만 다른 애들은 선택한 게 아니라 기억도 못하고 잡혀온 거라고 난 그걸 몰라. 다른 애들도 산타님이 데려오신 거겠지. 난 선물 받아서 내네 발로 여기에 온 건군. 그래서 거 밖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밖에선 행복하게 살았지? 밖에서도 행복하고 안에서도 행복하다면 굳이 나가지 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 외로웠어. 지금은 친구들이 많잖아. 다 같이 나가서 자라 그래, 되는 거잖아. 그래. 그래서 여기가 좋은 거야. 산타님이 내게 잘해주시니까 내가 일만 하면 산타님은 나를 인정해주시고 그 인정이 해줬으니까. 왜 필요한데?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이잖아 그게 꼭 산타여야만 해? 산타님이 내게 첫 번째 도움을 주셨으니까 나한텐 의미 있는 사람이지 그걸 굳이 너한테 얘기해야 할까? 제발 나가줄래? 물고기 인... 물고기도 아니고 물고기 인형을 줬다고 그렇게? 어? 물고기 인형은 내게 소중한 추억이야 함부로 말하지마 나가 싫어! 빨리 나가 싫어 나 오늘 너랑 잘 생각 없어 싫어 나너 밖에서는 태엽도 안 달고 옷도 안 입고 있었을 거아니야 근데 불편하다며 그거 감사한 이유가 뭔데 난 여기에서 사는 삶이 행복해 네가 뭐라고 하든 내 알바가 아니야 나가 그럼 다른 애들 나가는 거 방해하지마 내가 무슨 방해를 했는데? 응? 너가 자꾸 애들한테 산타님한테 무례하다니난 규칙을 지키는 것뿐이야 규칙이 아니지 규칙이야 아니야 개인과 개인간의 감정은 규칙이 아니야 아니야 산타님이 이곳의 지배자야 지배자? 지배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애들한테 그걸 강요하는 거네? 지배자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걸? 근데 너는 마치 산타가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하잖아 친구처럼 양아. 잘 대해주고 양아 <웃음> 왜? 빨리 와봐 야얘 데리고 가야내 땜에 나, 나 죽겠어 야가 빨리 와봐 죽든지 말든지 이거나 처먹든지 뭐야 싸우고 있던거야? 그치 싸우고 싸우는가? 있었지 자 이거나 처먹으렴 필요없어 필요없든지 말든지 네가 죽을때 되면은 필요해질걸? 밖에서는 죽을 염려없이 잘살다가 여기와서 친구 만들어준것 때문에 못나가겠다는거야? 다른 애들이 너를 생각하는 거 생각 안 하니? 양아 너 아까 많이 맞은 거 같은데 이것 좀 먹어 <웃음> 음. 이것도 줄게 아니 오. 잠깐만 아. 어, 야저다뺏는게 어? 어딨어? 어 나한테 왔어 야, 일단 일단 여기 좀 멀리 떨어진 대로 가자 이리 와 일러봐. 왜? 아니 아이, 조용히 따라와 여기 설루기도 있어 빨간 마을 쪽으로 가자. 그래. 빨간 마을? 응. 응. 어, 에네 거기로 갈 거니? 어. 에 내가 가게 거기로. 어디야? 이리 와. 아 양이 너 진짜 빠르다. 나는 키가 크니까 그렇지 너넨 좀만해서 그래 어? 뭐야뭐야? 뭐야? 일로와, 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나여기데 일로와 일로 아니 우리가 너 갔을 때 얘기를 했는데 그래 우리도 지금 이상황이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 나는 네가 하는 말이 맞다고 믿고 우리도 다 그렇게 생각해 맞아 그래서 우리 산 타서 한번 <웃음> 나가볼래?